너희 구별을 한번 해볼까? 왼쪽에 있는 애가 모찌고 오른쪽에 있는 친구가 체리입니다. 이 친구가 모찌예요. 모찌. 잘 보면 등에 이렇게 점이 있고 머리에 이렇게 길게 점이 또 있어요. 체리 일로 와. 체리는 머리에 이렇게 하트모양이 있어요 이 애기는 모찌예요. 모찌는 어떻게 구별하냐면, 이렇게 코가 좀더 핑크빛이에요. 빨개요. 귀여워. 술, <웃음> 놀랐어. 음. <웃음> 놀랬어? 음 이렇게 보면은, 눈이 좀더 가까이 모여있어요. 눈이 좀더 가까이 모여있고, 조금 더눈 땡그래요. 음, 그리고 여기 머리 에긴 이렇게 점이 점이 있어요. 그리고 약간 더 얄쌍하게 생겼어요. 영상으로 보면 구별이 안 돼요. 실제로도 봤을 때도 구별이 잘안 돼요. 아유 졸려요. 못지 졸려요. 이렇게 손을 잡고 있는데도 졸려요 원래 이러면은 손 빼는데 둘이 뭐 해? 어이구. 둘이 싸워요 응. 너희 구별을 한번 해볼까? 왼쪽에 있는 애가 모찌고 오른쪽에 있는 친구가 체리입니다. 체리, 체리는 발바닥도 핑크예요, 핑크. 아이 정말. 발바닥도 핑크고 코도 핑크고. 건들지마 <웃음> 그리고 꼬리는 이렇게 꺾여있어요 이렇게 아이, <웃음> 꼬리가 이렇게 꺾여있어요 이렇게 발바닥 좀 볼까? 발바닥 좀 볼게 핑크 발 발바닥, 발바닥 핑크 그치? 너희 뭐해 아 귀여워 멋지 체리 어머 똑같이 생겼어 뭐야 너희 둘 아빠 마음을 아는 것 같다. 시키지도 않았는데, 뭔 여기 안에서 이러고 있어. 샘나서 간다. 응, 그안 응. 봐. 응. 어 귀여워. 응. 얘들아. 여기 보세요. 츄르의 화해요 츄르 먹고. 기분 좋아졌어. 오 손덕. <웃음> 서로 이렇게. 포이고 보다가 깜짝 놀란 거야. <웃음> 언제부터 이러고 있었어, 둘 다? 손이 꼬리봐. 1 0신데도 아직 밖에 29도야? 응, 음, 대여이야 야, 에 없으면 이런 날이 짜지 음. 아, 이쁘다. 우리 모지 자 모찌 체리 와 차이가 엄청난다 보여요? 음 보여 <웃음> 모찌하고 체리입니다 머리는 이렇게 이제 비슷해졌어 이 씨. 응. 머리가 근데 그래도 옅어졌어. 체리가 그래도 넓은 것 같아요 응. 그리고 몸통 크기는 몸통 크기 꼬리, 꼬리 보여주세요. 꼬링, 꼬리. 꼬리가. 음, 이렇게. 이 봐봐. 이 누워봐. 누워. 누워봐. 그래. 어, 쪽 체리가 조금 더 길어요. 음, 아니 안 되겠다.